안녕하십니까 톡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티 성형학 회장 고익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어 적용되는 톡신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다한증은 여기 손바닥 발바닥 그 다음에 겨드랑이죠 대표적인 것들이고 뭐 그쪽에 땀이 특별하게 많이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뭐뭐 뭐 손이 악수를 못할 정도로 손이 항상 축축하고 발이 너무, 축축, 너무 축축하고 겨드랑이에 항상 옷이 젖어있고 이런 이런 류의 그 고통을 호소를 하시죠. 특히 여름이나 좀만 더워도 남들은 멀쩡한데 여기가 다 젖어있으면 굉장히 그 사회생활하기 힘드십니다.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톡신 시술입니다. 톡신 시술, 여기 겨드랑이 전체 털이 나 있는 곳 전체에다가 어, 우리가 물광 주사에 쓰는 그런 얼굴 전체를 이렇게 세포인트씩 딱딱 요만큼씩 붙여서 시술하는 기 기구, 특별한 기구가 있는데 그걸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톡신 시술을 하면 땀이 안 나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,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톡신 시술이 사실 다한증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시술하면서 톡신의 활용도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지도 않고 여기 겨드랑이 한쪽 시술해봤자 한 곳에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시술되거든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전체에다가 어, 마취연고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전반적으로 놓고 양쪽 하는데 한 5분 정도면 어, 이렇게 땀이 축축해서 사회생활에 지장해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술법입니다 어, 이번 그, 날씨가 좀 점점 더워지는 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한, 1년에 한두번 정도만 시술 받으면 사회생활에 힘들지도 않고 열심히 편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의뢰해 주십시오.